아, 그린빈 네. 음. 지금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타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는 소위 새우라는 건데, 어. 근데 새우는 뭐냐면 샬롯, 그다음에 짜봉, 그거 먹으면 까봉이 되죠. 이게 만 2천동이에요. 만이천동 저... 해요, 해요? 보면은 오케이. 밥이랑 그다음 녹두랑 그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간단하게 함께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2,000동에 12,000. 소이 새우. 잠만 제가 여기 앞에서 이 간단하게 먹은 밥이랑 돼지고기 샀는데요. 오. 밥은 스티키 라이스 같은 한국 같은 쌀이에요. 몰랑 쌀이에요. 음. 식감도 약간 찹쌀랑 비슷하네. 음. 이거는 그소 같아요, 소. 녹두를 점인 건데음 맛있네 이게 돼지고기 육포 같은 건데 베트남 가서 되게 많이 먹어요 이거를 만 2천동이면은 간단하게 양기를 해결할 수 있네 우리나라 돈약 600원 아 먹기 힘들어 어,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